검문소에서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는 꿈. 자신의 억압된 감정이나 억울함을 평소에 쌓아두고 사는 소심한 사람들이 주로 꾸는 꿈이다. 오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충분히 못하고 억울한 감정에 시달릴 때 또는 완벽주의자들이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싶은 욕구의 반응이라고 하겠다.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개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면 오해를 풀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다. 만일 가족에게 불만을 갖고 있다면 솔직하게 털어넣도록 하자. 경찰관 견장의 계급장이 땅에 떨어지는 꿈. 현직에서 좌천을 당하거나 파면이 된다. 실패, 실수, 실직 불운 등이 있다. 경찰관과 같이 밥을 먹는 꿈. 경찰관은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대상이지만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다. 병에 걸리거나 법정, 혹은 경찰서에 출입할 일이 생긴다.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봐야겠지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심각한 일일 수도 있지만 단지 마음속에 어떤 불안이나 어갔던 심리의 표출일 수도 있다. 무슨 일이든 정당한 방법으로 반대하게 처리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도 문제는 더러 비껴가기도 하는 법이다. 경찰관과 싸우는 꿈 이사, 전제, 전근 등 일신상의 변동이 있을 것을 암시한다. 경찰관들이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인구조사를 하는 꿈 경찰관들이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인구조사를 하는 꿈을 꾸게 되면 경찰은 잡지사나 기자와 동일시시된다. 꿈속에 출동간 경찰관의 수만큼 순차적으로 방문 취재할 일이 있게 된다. 경찰관에 관한 꿈. 실제로 인물, 신문기자, 심사관, 군인, 오체부 등의 동일시이며 법률, 양심, 정의 등의 상징이다. 경찰관에게 검문당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는 꿈. 자신의 신분을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는 좋은 일이 생긴다. 경찰관에게 밥을 얻어먹는 꿈. 경찰관에게 밥을 얻어먹는 꿈을 꾸게 되면 일에 차질이 생겨 유치장에 갇히게 되거나 질병에 걸린다. 경찰관에게 범인 총을 맞고 쓰러지는 꿈.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거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될 짐초. 경찰관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꿈. 실제로 피고인이 되어 철창으로 직행하게 된다. 하루 온종일 남과 시비 끝에 싸움을 하고 고통과 시달림을 받게 된다.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는 꿈. 떳떳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게 되거나 남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게 될 일이 생길 짐초. 경찰관에게 잡히는 꿈. 남과 다툴 일이 생긴다. 유치장, 형무소에 들어간 꿈을 꾸면 행운을 잡을 길몽이다. 경찰관과 다투는 꿈은 이사, 전직, 전근등 일신상의 변동이 올 것을 알린다. 경찰관으로부터 밥을 받아 먹는 꿈. 유치장에 갇히게 되거나 질병에 걸린다. 경찰관을 보는 꿈. 경찰관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법에 저촉되는 무리한 일을 하게 된다. 경찰관이 구속영장, 허출장 등을 가져다주는 꿈. 당선, 입학, 취직, 입병 체포 입원 등의 통지서가 온다. 작가나 사업가가 아니면 득병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경찰관이 긴급 출동하여 사고 현장에 모이는 꿈. 천재, 인재로 인한 업무 수행에 혼실을 기울인다. 경찰관이 내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꿈. 집안이나 직장일로 문서상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징조. 특히 보증을 조심할 것. 경찰관이 문 밖에서 부르거나 집으로 오는 꿈. 기자, 우체부가 올수 있다. 경찰관이 범인을 보고 총을 쏘는 꿈. 지금까지 어렵던 일들이 한순간에 싹 풀리게 된다. 실현가능, 성취를 한다. 경찰관이 범인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꿈 경찰관이 범인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꿈을 꾸게 되면 지금까지 어렵던 일들이 한순간 쉽게 풀리게 시작한다. 경찰관이 변해 저승사자가 되는 꿈 혹독한 질병과 고통으로 이승과 저승을 들락날락하게 된다. 불길하다. 경찰관이 자신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꿈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표적이 되어 불안한 상황에 처할 나쁜 징조 경찰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가는 꿈 집안 사람의 누군가가 죽거나 변을 당한다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싸움 소송을 하거나 질병에 걸릴 확률이 크다 경찰관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생각지도 않던 시비 싸움 소송 등의우환이 생길 수 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혹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자신으로 인해 직장 내업무 차질이 생길지도 모른다.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경찰이 왔으니 시비는 가려질 것이므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단지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꿈이다. 경찰관이 집을 포위하는 꿈 청탁한 일이 성사전에 있거나 위험한 사건이 발생한다. 경찰관이 총으로 자신을 겨냥하는 꿈 경찰관이 총으로 자신을 겨냥하는 꿈을 꾸게 되면 경찰이 자신에게 총을 겨누고 있어 겁에 질리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중도에 좌절되고 만다 경찰관이 총을 겨누어 무서워 떠는 꿈 불안, 공포, 고통을 직면한다 경찰관인 자신이 범인을 잡는 꿈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줄 일이 생기거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을 만나게 될 징처 경찰들이 자신의 집을 둘러싼 꿈 진행하고 있던 일이 진퇴양난에 빠질 징처 경찰들한테 포위되는 꿈 경찰들한테 포위되는 꿈을 꾸게 되면 경찰이 자신을 도망치지 못하게 포위하고 있으면 잘 진행되던 일이 마지막에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취조를 받는 꿈. 소송, 싸움이나 법적 문제가 생긴다. 어렵고 시끄러운 문제로 시달림이 있겠다. 오한과 질병으로 병원 출입이 잦아진다. 실수, 고통, 사고 등의 불운이 닥친다. 경찰서로부터 호출장을 받은 꿈. 당첨이 되거나 어떤 일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될징조 경찰서에 연행되어 가는 꿈. 몸이 아프거나 실제로 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 환자는 죽을 수도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날이므로 과격한 운동 등은 삼가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의지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나쁜 상황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된다. 이런 일이 아니라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나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지나쳐서 꾸게 된 꿈일 수도 있으니 마음을 안정시키고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 경찰에게 쫓기는 꿈. 경찰에게 쫓기는 꿈을 꾸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징조다. 특히 입학이나 취업을 앞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 경찰옷을 입고 있는 꿈, 형사선에 걸릴 것이다. 경찰을 전화로 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꿈, 경찰을 전화로 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꿈을 꾸게 되면 불안정한 마음을 다스려서 중심을 잡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경찰의 수배를 받아 도망 다닌 꿈, 어떤 일의 중심인물이 되어 열심히 노력하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경찰이 꿈속에서 자신을 연행하거나 체포하는 꿈. 경찰이 꿈속에서 자신을 연행하거나 체포하는 꿈을 꾸게 되면 여성이라면 강인한 남성이 자신을 꼭 붙들어 주기를 바라는 꿈이다. 경찰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가는 꿈. 경찰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가면 가정 내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경찰이 총을 겨누고 있어서 공포에 떠는 꿈. 경찰이 총을 겨누고 있어서 공포에 떠는 꿈은 불안하고 공포에 직면하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경찰이 호출장을 주거나 문서에 도장을 받아가는 꿈 경찰서 관련 문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좋은 의미를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집안 식구 중한 사람 혹은 자신이 병에 걸리거나 시비거리에 휘말려 경찰서 출입을 하게 될수 있다. 집안에 중병 환자가 있다면 죽을 수도 있다. 이처럼 심각한 일이 아니더라도 대체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많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면 오늘은 과격한 운동 등은 절대 삼가도록 한다. 경찰이나 부친에게 신문을 당하는데 다행히 변명이 잘 통해서 안심하는 꿈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싶은 심리표현이다. 은폐가 실패될 때도 있다. 엉뚱하게 제3자가 나타나 자신이 행한 나쁜 행위를 폭로한다. 경찰이나 특수기관에서 범인을 쫓는 꿈 혹은 비슷한 꿈 계획과 작전에 의하여 목적과 이익을 위해 한점오차 없이 일사불란하게 맡은 바 업무 수행을 철저히 하게 된다. 전략, 전술이 있다. 경찰이나 특수기관에서 큰 범인을 잡는 꿈 수사망에 오른 흉악범과 강력범을 잡아 훌륭한 공적과 실적을 올리게 된다. 특히 범죄조직망을 일망타진하여 승리의 객가를 올린다. 경찰차가 집으로 오는 꿈 관청에서 시비를 가릴 일과 관계한다. 경찰차를 타는 꿈 억지로 태워서 타면 시끄러운 일이 차는 일을 당하게 된다. 스스로 타고 싶어서 탔다면 며칠 안에 일이 빠르게 진행된다. 공항검문소나 경찰에게 여권을 제시하는 꿈 꿈 속에서 여권은 여행에 대한 불안과 현재 상황을 도피하고자 하는 심리 그리고 연재의 모습에서 변신하고 싶다는 소망이 반영된 것이다. 혹은 꿈에서의 여권은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경우로도 등장할 수 있다. 공항검문소나 경찰에게 여권을 제시하고 있는 꿈은 자기 자신이 떳떳하다는 것과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꿈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종의 오해를 받고 있는 경우엔 더욱 그렇다. 군견이나 경찰견이 껑충 뛰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승진하여 중앙으로 자리바꿈을 한다. 입파 당선, 합격, 승리, 자격취득을 하게 된다. 군인과 경찰관이 서로 싸움을 하는 꿈. 어떤 업무와 일거리로 언쟁이 발생하거나 꼴불견을 보게 된다. 군인이나 경찰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받는 꿈. 공적사항으로 인해 특진을 하고 찬란한 스타가 된다. 길거리에 경찰관이 서 있는 꿈. 출장과 여행길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길거리에서 경찰관에게 신문을 받는 꿈. 지금까지 하던 일이 중단되고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고생, 불운이 있다. 길에 경찰에 있는 것을 보는 꿈. 경찰관은 대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찾게 되는 대상이다. 꿈속에서 경찰을 봤다면 교통사고가 생기거나 본의 아닌 시비에 휘말릴 수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시비거리에 휩쓸린 친구나 주변 사람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하여간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니 마음을 풀어 놓지 말고 주위에서 운전하고 이를 꼼꼼히 살펴서 처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고험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두도록. 도로에 경찰관이 서 있는 꿈. 도로에 경찰관이 서 있는 꿈을 꾸게 되면 출장 또는 여행에 문제가 생기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돈을 훔치고 경찰에 쫓기는 꿈. 돈을 훔치고 경찰에 쫓기는 꿈은 현재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심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금 마음에 여유를 둔 것이 어떨까요? 말을 탄 군인이나 경찰들이 총칼을 들고 있는 꿈. 말을 탄 군인이나 경찰들이 총칼을 들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작은 일로 시비가 붙어 창피를 당하거나 어떤 강한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게 된다. 모자를 쓰지 않은 경찰관의 꿈. 기자, 회사원, 기관원 등과 접촉할 일이 생긴다. 물건을 훔친 죄로 경찰에게 연행돼 가는 등 신세를 한탄하며 오는 꿈. 물건을 훔친 죄로 경찰에게 연행돼 가는 등 신세를 한탄하며 오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일을 성사시키고 그 성과에 만족하여 소문이 자자해질 징조다. 법원 또는 법정에 출두하거나 경찰 또는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꿈. 어떤 말썽이나 차질이 생겨 어려움을 겪게 되며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을 치르게 된다. 자신이 원고일 경우의 꿈은 남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고 자신이 피고일 경우의 꿈은 남보다 불리하고 나쁜 결과에 부딪힌다. 재판의 승패와 관계없이 재반 주변의 일이 정리된다. 사고 현장으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꿈 진행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의 적신호를 암시하는 꿈으로 검토를 통한 대비를 해야 할 시기를 암시하는 꿈 사람을 죽이고 경찰에 쫓기는 꿈 뭔가 해놓은 일이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을 때 꾸는 꿈으로 시험에 불합격되거나 이리 숲으로 돌아갈 징조 사복경찰이 가택 수색하는 꿈 사복경찰이 가택 수색하는 꿈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받게 된다 사형수 감방 안에 저승사자나 경찰관이 나타나는 꿈 실제로 사형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다 소송, 구금, 시달림 등을 당한다 살인 혐의로 경찰에게 쫓겨다닌 꿈 살인 혐의로 경찰에게 쫓겨다닌 꿈은 학력고사 입사시험, 논문, 고시 등에서 떨어진다 수갑을 찬채 경찰에게 연행되는 꿈. 수갑을 찬채 경찰에게 연행되는 꿈을 꾸게 되면 예술가의 경우 자기 작품이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일반인의 경우 기관으로부터 간섭을 받게 된다. 어떤 일로 경찰에게 체포되어 경검찰청의 높은 관리 앞으로 끌려간 꿈. 순조롭게 구하는 목적을 성취할 운수가 열리고 귀인의 도움을 받으며 본인이나 식구들 중에 큰 영예와 기쁨을 얻는 용서, 발전이 따르게 된다. 자기 도장을 경찰관이 찍어간 꿈. 가정에 화근이 생긴다. 자기 집에 경찰관이 들어오는 꿈.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관제구설수로 싸움이나 소송관이 생길 암시의 흉몽. 자신이 간부급 경찰관이 되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 있는 꿈. 승진하여 휘하에 많은 부하를 거느리게 된다. 진급, 당선, 합격, 성공 등의 기론이다. 자신이 경찰이 돼 범인을 잡는 꿈. 자신이 경찰이 돼 범인을 잡는 꿈을 꾸게 되면 골치 아픈 사업 문제나 금전관계로 쳤던 사람을 뜻밖게 만난다. 자신이 경찰이 되어서 범인을 잡는 꿈. 경찰이 범인을 잡듯이 문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근심거리가 해결되고 돈이나 사업 문제로 곤란을 겪던 상황에서 벗어난다.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면 조만간 완쾌할 수도 있겠다. 어떤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문제에 대해 고민만 하고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임을 믿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자신이 비밀 경찰이 되어 범인을 추적 중인 꿈. 이 꿈에서의 범인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단순히 당신의 불안이나 걱정, 기호일 수도 있고 특정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주위 사람들 혹은 배우자나 애인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듯 보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통해 문제에 접근해야겠다. 자신이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연행되어 가는 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에 차질을 빚거나 뜻밖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암시의 꿈죠. 장교 경찰 간부 교장 등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꿈. 상관에게 동료 직원과 더불어 어떤 정원을 하게 된다. 장군 경찰 간부 특수기관장 등과 모임을 같이 하는 꿈.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회의와 모임을 갖고 어떠한 일을 합리적으로 의논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어떤 특수한 작전과 전략으로 긴박한 사항을 처리한다. 특수권력집단, 조직, 경계, 보호작전, 전략, 전술, 충성, 공정, 객관, 성실, 신속정화, 수행사업, 일거리 부귀, 공명, 명예, 승진, 승리, 성공, 믿음 등을 상징한다. 제복을 입은 경찰의 검문에 응하는데 경찰이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아서 의심하는 꿈 제복을 입은 경찰의 검문에 응하는데 경찰이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아서 의심하는 꿈은 귀찮은 사건에 연루되거나 소송당할 우려가 있다. 마음은 급한데 중간에 누군가 귀찮게 일을 방해하여 초조해질 암시이다. 죄를 지어 경찰관으로 더 쫓겨다니는 꿈. 현재 어떤 일을 앞두고 불안하거나 초조한 심리적 상태가 나타나는 신몽의 일종으로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를 암시. 친구가 경찰 판사 등으로부터 판결을 받는 꿈. 그 친구에게 아주 큰 위험이 닥칠 꿈. 학생이 살인을 하고 경찰에게 쫓기는 꿈. 학생이 살인을 하고 경찰에게 쫓기는 꿈을 꾸게 되면 대입시험, 취직시험. 논문심사 등에서 누락되거나 불합격된다. 호출장이나 영장을 경찰이 보낸 꿈. 당청, 취직, 체포 입원 등의 통지서가 온다. 경찰 꿈해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